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. 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음, 머리 기증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벌써 이만큼 자라가지고 네 기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도 주변에서 자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25cm가 넘어가면 기증을 할수 있다고 해서 어 기장이 애매한데 지금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다 자르게 되면 2 5치 맞춰서 자르면 한 요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을 봐서 뭔가 너무 반상 느낌이 날 거다 하면은 그냥 포기하든가더 기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왕 자르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너넨 기르지 마라 니들은 장발하지마 이게 예 대충 해보니까 25cm는 나옵니다 진짜 삭발로 이렇게 밀거 아니면 지금 못할것 같은데 아 너무 딱 그거라서 그니까 러 어, 민다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긴 한데 밀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상고 친다고 하는데 상고로 이렇게 미리 스를 끼고 하잖아요 네. 이 정도를 하는데 이 정도 끼고 하는 것도 한 3cm는 나와야 상고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. 초벌로 가장 긴게 12mm 단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1.2cm잖아요. 그러니까 아, 그렇게. <웃음> 응, 응. 제일 긴게 1.2cm인데 2cm가 되지 않아서. 그러면 포기해야지. 뭐. 기증하는 거. 기증을 포기하는 거. 왜냐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삭발 착발할 거아이야 알겠어. 다시 자를게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짧아도 될것같아 조금 떠도 돼요? 그럼? 근데 금방.. 금방 눈 찌르니까 잘했어요 덕분에 사람이 되긴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게 더 낫긴 해요. 근데 시원섭섭하네. 확 짧아져서. 아유.